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홍어, 홍어 전하고 두릅 전을 좀 해보려고요. 홍어를 미리 소금을 살짝 뿌려줘야 돼. 이거 소금 이거 국냄에 소금을 살짝 조금만 뿌려야지. 이건 후추는 안 뿌려도 돼. 그냥 홍어가 톡하니 맵기 때문에 이 정도 뿌려주고 이 두릅은. 이게 참두릅인데, 할머니가 산에서 따온 거 내가 사, 이제 이거 마늘한 사왔는데, 이게 가시가 이렇게 있어. 근데 뒤치면 이제 괜찮겠지? 참두릅. 이게 조금 이게 지금 좀핀 거야. 좀덜피야 되는데. 그래서 붙이는 데는 괜찮아. 끓이지 네. 소금을 좀 넣어주고, 살짝만 데쳐야지. 할머니가 산에서 뜯어다가 5일 장날 네. 팔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얼마예요, 이건? 만 원. 이게 만 원이라고? 엄청 비싸. 이거 싼 거야. 산두룩을사 서울 걸 이번에 부산 갔을 때. 그래? 오천 원에 팔던데. 땅땅두룩땅두룩 어, 어, 시들까봐 안 샀는데. 아 괜찮아. 두루은는좀 오래돼도. 근데 서울 걸인데. 이건 이거는 좀좀좀핑 어. 좀 약간 핀 거야. 그래도 아직 연하니까 붙임 한대 괜찮아. 야만 원이야 이게? 우 와, 이거 조금 이만큼 짧은 거는 만 오천 원만 육천 원이야. 얼마나 비싼데 두릅이비 할머니가 자, 자기네도 못먹는데 따가도 못먹는데 팔라고 음, 이 정도로만 뒤쳐서 주고 전번에 뭐 모르고 5천원에 팔았다나? 그래갖고 가슴이 막 쓰리쓰렸대 <웃음> 아니 거기 부산가니까 5천원에 팔더라고 이거보다 더 많은데 아 그래? 네. 그럼 엄청 싼거야? 짜야지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참기름 조금 맛있으라고 참기름하고 조물조물 부쳐가지고 부치면 은더 고소하니 맛있어 이제 부쳐놓고 계란 4개 4개면 되겠지 계란을 잘 풀어주고 두릅을 여기다 넣어 에 넣게 모르지. 이거 응? 너는 재 넣는지 모르지. 반죽하게 이거 자기 언니 히는 거야. 근데 밀가루로 해도 되고 부침가루로 해도 돼. 흔들어주려고. 홍어도 홍어도 여기다 넣고 잘 묻었지, 고급. 최고급에, 이거 최고급 요리야, 이거. 막걸리, 막걸리 안주 최고. 기름을 두르고. 이이으면 된거야 맛있는 냄새 안나? 응, 음, 맛있는 냄새 나네 나지? 음. 계란 모자라겠다 내가 두릅붙이면 안 먹어봤지? 음? 음. 응? 응안 음. 먹어봤어? 안먹어봤나 모르겠네 맛있게 놀리놀리 잘겠다 응. 음. 자, 두릅은 다 붙였어요 계란 모자라니까 두개더 추가. 작은 거 하나 먹어봐요. 그거 이제, 근데, 초장을 찍어야 해. 초장 찍어야 된다고? 초장을 찍어야 더 맛있을 거야. 하나 이따 먹어봐. 가는 데. 그냥 하나. 응, 이따 어... 가는 내가한 거니까. 싹다르한 맛이 나네. 드셔봐요. 어, 죽어. 응, 음, 초장 찍으면 맛있겠다. 응. 아, 부드럽네. <웃음> 야, 홍어 냄새. 홍어 정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잖아, 응. 홍어, 홍어 해랑은 보편적으로 다 먹던데. 전 먹나? 응? 아니, 홍어 안 먹는, 못 먹는 사람들은 안 먹, 안 먹더라고. 홍어가 톡 쏘는 맛이 나는 사람들은, 응. 이. 근데 그게 진짠데, 응. 우리는 홍어도 없어서 못 먹어요. 아, 두릅 좀 맛있네. 맛있어? 응. 일단, 저 초간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야, 약간, 씁쓸한 음. 맛, 살짝 있으니까, 이게막 땡기는 음. 맛이 있네. 홍어라고 홍어냄새가 나긴 하네 전두 불을 약하게 해아 계란이 금방 타 홍어 정도 맛있겠다 기름을 이렇게 다우디 가보고 전에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기름이 너무 적으면 맛이 없어 다 익었나? 금방 있지 와 이게 익히니더빵 하는 맛이 더 세네 더 쎄? 아더 쎄? 더 쎈데? 확 올라오나봐 이거 가지고 다들어봐요 음. 작은 거 <웃음> 그쵸? 음, 더, 더 세지? 응 음. 이게, 매우, 매울 때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맵잖아. 응. 딱, 와, 우리 그런, 우리 그런 느낌처럼. 와. 와, 엄청 와. 세네? 입에 그냥 확, 확 쏘는데, 어. 장난 아닌데. 응. 와, 이렇게 무렵구나. 그냥, 응? 봉원 많이 삭는 거는, 막, 이, 이 입, 입안이다 버섯이잖아. 와. 얇은 맛이. 와. <웃음> <웃음> 얇은 막이 뭐입 안에 얇은 음. 막이 다 벗어져 엄청 뭐냐 많이 삭히거나딱선한 두다 진짜 <웃음> 완전 막걸리랑 먹으면 맛있겠다 <웃음> 막걸리 한잔 할래? 할래. 네. 네. 응? 네. 술안 먹잖아. 아버지 멋시다이까 막걸리 한잔 하라 그래. 와 혀가 얼러하네 <웃음> <웃음> <웃음> 혀가 지금 얼러해야 <웃음> 쌍인데 이거. 늘 내일, 내일 놀러가도 좀 바꿔갈까? 이렇게 나눴다가 다 됐네 응다 음. 됐어요 야 진짜 이거 진짜 비싼 요리다 응아제 초간장 양념 어느 정도 먹을 만큼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식초 일반 식초 그리고 매실을 일단 좀 넣어주면 더 맛있어. 설탕 반 숟가락, 고춧가루 약간. 새콤달콤한가 보고. 식초 좀더 넣을까? 음. 식초를 반만 좀더 넣어야 돼서 새콤달콤하게. 설탕도 좀더 넣어주고. 됐어 먹어봐. 됐어? 음. 한번 먹어봐. 내가 저기. 홍하고 홍어 전하고 이거 두릅 전을 붙였는데 한번 드셔봐 얼마나 맛있나 이게 막걸리 안주 최고거든. 막걸리 내가 한잔 따라 드릴게. 아, 자, 음, 저, 막걸리. 저 따라요. <웃음> <막걸리. 웃음> 아나 막걸리 먹고 싶은데 조금만. 이 막걸리. 아 근데 이 막걸리 왜 이렇게 하얀? 노리끼리 해야 정상인데 하얀에? 또병큰거 사야 되 되거든. 아 근데 이거 막걸리 따를 때그 버금이 이렇게 음. 나와야지. 이게 그치. 발효식품이 잘된 거야 맞아. 먹어봐 응. 엄청, 이거 엄청 톡쏴 음~~ 맛있다 응. 어? 야! 음, 야, 심한게덜 음. 매운데? 그 뜨거울 때더 심한 거야 음, 음. 뜨거워, 뜨거우면 음, 올라오면 괜매워거을먹어 턱뼈가 속썰어 거야 코가 그냥 코가 뻥뚫리려 그래 음? 너무 맛있다 홍어해 홍어전 응. 자두릅전 하나 먹어봐 이제 엄청 맛있네 막걸리.. 막.. 막걸리 아주 최고예요? 만나다만나 응? 응? 음, 막걸리하고.. 뭐, 음, 어때? 응 음, 좋아 좋아? 음.. 뭐.. 또 좋아 이거는 뭐라고? 두릅 음. 참두릅이래 맛있네 와. 음 진짜 맛있다 음, 두째존도 맛있다 응응아두째존도 음. 음? 음. 맛있네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돼네 홍어 많이 드셔 이거 짜끈 없네. 우와 막걸리가 꿀맛 달다 달아 네. 와. 음. 와 진짜 맛있다 나막걸리하고 음, 음. 먹으니까 최고네 그냥 먹었으면 들이대 너 맛있어 나막걸리 응. 먹고 싶다 한번더 먹어야지 <웃음> 와 맛있다 와 진짜 막걸리 먹으니까 맛있네 다음 가입고응가요 여덟 줘줘야지 응? 여덟 음 얘들 줘 얘들 먹게 좀 냉겨놔 막걸리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냥 먹을 때 하고 막걸리하고 먹을 때 틀려 막걸리 맛이 확 달라져